흑두성형학회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입술에 이물질 주사를 했는데 그거를 절개를 해서 열어서 그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붓고 뭐 그런 벌게지면서 힘든 상황이 다시 연출이 됐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얘기죠 실제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절제 술이라는게 이물질 제거 나 필러 제거에 있어서는 절제해서 없앨 수있는 유리 많지는 않습니다 만일 입술 전체적으로 다, 다 잘라내면 그거는 뭐 100% 겠지만 실제적으로 정상조직과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절개를 해 가지고 도려냈어도 그 입술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좀 뜯어내고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게 해서 절제를 했는데 다시 부었다 그러면 그건 다시 면역반응이 시작된 겁니다 이물질의 거부반응 그 다음에 내 몸의 필러에 대한 면역반응이 시작돼서 다시 한번 조직반응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를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뭐 저한테 흡입수술로 제거수술 받는 분들이 처음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딴 데서 받으신 다음에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이물질이나 필러 유가종 제거가 편안한 시술은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여러 번 받았지만 실패했어도 충분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생기면 재발됐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